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진아의 취향 진아입니다 여자친구 애플 안무 영상이 업로드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영상을 처음 봤습니다 초집중해서 보다가 영상이 끝나자마자 제 입에서 나지막히 이 말이 흘러나왔는데요 음... 안무 괜찮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말 있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친구 애플 안무 각별 포인트 TOP5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시간차 안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첫인상이 중요하죠 영화나 드라마는 예고편이 재밌어야 본편을 보고 싶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썸네일이 클릭하고 싶어야 하고 초반 30초가 재밌어야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장르를 불문하고 시작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친구 애플은 Just One Ten Seconds 인트로 딱 10초 만에 관객을 입덕 완료시켜버립니다 반계를 발박할 필요도 없이 이미 혼이 쏙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무게를 보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인트로의 집중도를 확 높일 수 있었던 데는 시간차 안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비를 필두로 일렬로 서있다가 대각선으로 펼쳐졌다 모였다를 반복하면서 각진 팔동작을 하는데요 펼쳐졌다 접혔다 할때 멤버들의 동작에 약간씩 시간차가 있습니다 인트로 10초 안무의 대부분이 약간씩 시간차가 있다 보니 모든 멤버 한명한 한 명의 눈길이 초 단위도 아니고 0.1초 단위로 이동하게 되면서 모든 멤버들의 매력을 한 번씩 다 훑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안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차 안무를 하다 보면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짧은 길이라고는 하지만 여자친구 시간차 안무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찾아볼 수가 없죠 시간차를 두면서 동작을 하지만 동시에 맞춰줄 때는 확실하게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칼같이 맞출 수 있으니까 이런 시간차 안무를 해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괜히 칼군무의 대명사가 아니네요 그리고 시간차 안무의 또한 가지 특징은 마녀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트로 외에도 멤버들이 시간차 안무를 하는 부분이 꽤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할 때도 손가락을 쫙 펴고 다섯 손가락을 동시에 오므렸다 폈다가 하는 것보다는 한 손가락씩 차례대로 접는 게 훨씬 치명적이잖아요 주문을 걸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문을 거는 손의 손가락이 통째로 다 같이 움직이면 아무리 강력한 주문이라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잘 걸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한 손가락씩 따로따로 움직여줘야 그 느낌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자친구가 반복적으로 시간차 안무를 선보이는 건 이번 노래의 컨셉인 마녀 느낌을 팔 안무 말고 온 몸을 사용해서 역동적으로 표현하려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동작 평균 키 167cm 장신그룹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동작들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우선 팔 동작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팔을 나뭇가지 모양처럼 뻗어서 사용하는 사과나무 춤이 가장 대표적인 동작이죠. 특징적인 건 개별 동작들이 각진 나뭇가지처럼 딱딱한 느낌을 잘 살리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자친구 안무의 동작들을 보면 몽환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무용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도 팔을 펴면서 부드럽게 턴을 도는 동작이라든지 가볍게 점프를 하며 발을 바꿔주는 무용적 요소들이 기존의 여자친구가 갖고 있던 아련한 색깔도 어느 정도 살려주고 칼군모임에도 우아함이 느껴지게 만들어서 더 매력적인 춤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양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리는 것도 노래의 임팩트와 몰입도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렴구의 캣워크 빼놓을 수 없죠 일렬로 서서 멤버들이 다같이 전진하면서 당당함과 섹시함을 뽐내는데요 여기서는 모델과 출신 소원의 포스가 단연 압도적입니다 이 동작은 스텝 하나에 신경써야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텝을 밟을 때마다 허리 위에 올려져 있는 손과 골반 어깨까지 같이 움직여주면서 각을 잡아줘야하고 다섯 손가락을 쫙편 상태로 벌려서 모양을 유지시켜줘야합니다 이 모든 걸 정석이라고 할 정도로 소원은 완벽하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메인댄서 신비와 메인보컬 유주의 골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비의 경우 느낌을 살리기 쉽지 않은 이 동작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골반과 배 부분을 앞쪽으로 쭉 내민 상태에서 스텝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3. 마녀의 유리구슬 드라마나 영화에서 마녀가 주문을 걸때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품이 유리구슬이죠 애플 가사에서도 유리구슬이 등장하고요 또 여자친구의 데뷔곡 제목도 유리구슬이었죠 유리구슬의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형상화할 때 둥근 모양을 만드는 게 특징적입니다. 데뷔곡 유리구슬에서는 양손을 몸 앞에 모아서 작고 소중한 유리구슬 느낌을 주었다면 애플에서는 멤버들 자체가 마녀이자 유리구슬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몸 전체를 둥글게 사용합니다. 후렴크 안무를 보면 멤버들이 도발적이게 전진을한 후에 대부분의 안무가 팔동작들과 원형을 만드는 동작들의 조합이에요. 마녀들의 밤이와 가사 이후에는 주문을 거는 것 같은 가사에 맞춰서 일명 오르골춤을 춥니다 제자리에서 동서남북 포인트를 짚고 돌면서 팔 어깨를 사용해서 원형을 만듭니다 마녀가 눈앞에 있는 유리구슬에 다가 대고 주문을 거는 게 아니라 유리구슬과 마녀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주문을 거는 느낌이에요 이게 제대로 드러난 게두 번째 후렴에서 나오는 위오와 와우 부분인데요 뮤직비디오에서도 이 부분의 안무가 등장해서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야말로 마녀의 유리구슬 완성형 안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손은 사과나무 대형은 원형 골반과 고개가 그리고 있는 선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둥글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때 센터에 있는 소원과 뒷줄에 있는 두 멤버 예린, 유준은 손을 오므렸다 피면서 양옆을 왔다갔다 하며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사과이자 마녀이자 둥그런 유리구슬 그 자체라 개인적으로 제일 매력적이고 임팩트가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빅히트도 같은 생각으로 뮤직비디오에 이 부분을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 대형 여자친구는 항상 둘 셋씩 나눠 다양한 대형을 만드는 게 특징적인데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서로 파트를 바꿔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초고난이도의 장이 펼쳐지는 게 여자친구 안무이기도 하죠 애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변화가 굉장히 작고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형을 꼽자면 원형과 직선 대형이에요 걸그룹 보이그룹 가릴 것 없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대형 중 하나는 삼각형 대형일 텐데요 애플에서도 삼각형 대형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기는 하지만 삼각형의 자리 대부분을 원형 대형으로 바꿔놓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원형 대형이 많은 이유는 마찬가지로 제목인 애플과 유리 구슬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직선 대형은 정면을 기준으로 한줄로서 있거나 한 명씩 펼쳐진 대형 비즈듬이 뻗어 있는 대각선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마지막 엔딩 대형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특정 모양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대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엔딩 대형은 대칭이 맞춰진 상태로 끝나는데 애플 엔딩 대형은 일단 유주 혼자만 앉아있습니다 이 모양은 전체보다는 두 명씩 나눠서 보는 게더 좋은데요 팔을 가슴 앞으로 뻗고 있는 센터 소원과 신비가 첫 번째 조합 무시만든 무대 쪽 팔은 내리고 한 팔을 위로 뻗고 있는 예린과 엄재가 두 번째 조합 마지막으로 허리춤에 손을 얹은 채한 팔을 위로 올린 유주와 은하가 한 조합입니다 나무를 보면 뿌리를 중심으로 가지가 뻗어나가고 또 가지별로 여러 개의 장가지들이 뻗어나 있죠 제각각 흩어진 것처럼 보이는 듯한 엔딩 대형은 사방으로 널리 뻗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표현한 것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표현력 달라진 컨셉에 맞는 매력을 마음껏 뽐내는 멤버들의 표현력도 퍼포먼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혹의 속삭임에 이끌린 소녀가 당당한 마녀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담은 곡인 만큼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을 잘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선도 춤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엄지와 신비의 눈빛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인트로부터 신비는 정열적인 빨간색 머리보다 강하게 타오르는 듯한 눈빛으로 시청자를 도망 못 가게 가둬버립니다 그러다 줄까 말까 애태우는 매력이 있는 오르골 춤에서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찡긋해 춤의 매력도를 높입니다 노래 전반에 걸쳐 무표정을 유지해서 시선의 무게를 두고 감정과 표현을 전달하는 점도 좋았습니다 엄지는 시선 무빙이 굉장히 뛰어났는데요 시선의 움직임도 고개짓이나 원형을 만드는 동작처럼 춤을 추듯 부드럽게 이동합니다 고개를 15도 정도 숙이거나 드는 각도를 유지해서 일명 3 0 0안이 되게끔 만들어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는데 여기에 엄지가 갖고 있는 순수한 귀여움이 더해져서 애플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소녀의 이미지를 대표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파워가 넘치는 유주 깨물려 보고 싶은 꼬마 마녀 은하 마녀들의 파티를 제대로 즐기는 예린 섹시미를 넘어 탈폐미를 발산하는 소원까지 모든 멤버들이 각자의 색깔로 해석한 마녀의 모습을 보는 것도 무대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여자친구라 쓰고 가짜친구라고 부르는 데는 역시 칼군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칼군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뤄놓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진화의 취향 진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